지금 나이스 잘 가라 얘들아 와 <웃음> 이게 뭐야 와 이것이 리자몽인 것인가 정녕 이것이 리자몽이 된 것인가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자 2분의 헤 캐무는 맵이 바뀌고 나서 떡상해버린 리자몽입니다 자이 리자몽으로 사용할 스킬은 불꽃펀치와 플레어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지닌 물건은 초점 렌즈, 힘의 머리띠, 에너지 증폭계세 가지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백탈 플러스 파워, 스피드업, 에나비 꼬리, 탈출 버튼, 드나스모크까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서포트 메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라운, 3레벨 레드 1레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딸려오는 퍼플 1레벨 세 가지 효과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즌에서 리자몽 파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깨고락지가 고마워! 개고락지가양보해줘갖고 정글 갈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캐리해줄게! 날 믿어! 일단 우리.. 저희 포켓몬들이 지금 전부 다 성장형이어서 초반에 망하면 밑드컵도 슛이 망하거든요? 이거는.. 정글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 자! 물컵펀치 찍어주고요! 이거 위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안돼! 안돼!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요? 자 플레이어 드라이버 찍고요 자, 빨리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자아래쪽엔는 지금 힘안 줘도 돼요 다행인 거는 닌피아 2단 진화형이라 갖고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자 조금만 더있네 조금만 더 붙죠. 자니자목으로진나면 되거든? 자자 자. 얘들아 얘들아 이거 잘 한번 잡을 수 있어 잘 한번 잡을 수 있다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빠져야겠는데? 나도에 너무 센데 이러면 안돼 아,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하지어망난뇽이라고 아, 벌써? 그거 끼어 그냥! 잡아!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아 근데 이거 어쩔 수 없는 싸움이었어! 여기서 안 됐으면 나 죽었어! 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무서워요 개구리야 그러니까 너가 성장을 못하는 거야 그레이시아 너 나간 거 아니지? 나가면 안돼 내가, 내가 진짜 머리채 끌고 다녀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내가 지금 나만 할수 있는 일이야 이거 저밖에 못합니다. 승리로 만드는 건 저밖에 못해요. 됐습니다. 어떻게든 해보자. 할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 넣을 수 있으면 넣고할수 있는 거다 해. 야 이거 안 되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도망쳐. 아 제발. 아진아한명 나갔잖아. 와 이거 진짜 답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거? 와! 아니 이게 이렇게 지는게 말이 안 되는데? 몰라 이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도 있어요. 포기하면 은 그때 끝나는 거야. 여러분 리자몽이 좀 많이 힘든 포켓몬이긴 합니다. 근데 저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아니 저기 들어가려고 궁기 쓰는 건 아니거든? 이거도 솔직히 모르는 거거든? 여기서 역시를 못하면 죽는 거거든 진짜? 개구락지야. <웃음> 거기 있으면 안 돼. <웃음> 꿈도 희망도 <웃음> 없다. 여러분, 이런 게임은 푸월하게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어쩔수 없는 건어쩔수 없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아프다. 어어어어어 와봐 와봐 하나도 안 무섭거든? 하나도 안무섭거우우집집앞에어 하나도 안 무섭거든? 아니야 할수어어 아직 아직 떤어랑 어떤 구떤기떤는거 처음 봐. 죽어졌어 내가 캐리를 못했어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천백은 너무 심한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아래쪽으로내려왔다가 저거 경험치 뺏어먹지 않고 하고요. 자, 이거 네이, 네이키온가 뭐, 네이키온가 뭐 있다가 모르겠지만 이거 비둘기 잡아주고요. 불꽃판지 이번에 제가 사용할 리자몽은 돌진, 그냥 들어가서 돌진만 하는 그런 리자몽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불펀. 어, 맞았죠? 맞았죠? 아무것도 못하죠? 불펀 그렇지 아와연볼 발사 <웃음> 어아화염볼이 아니구나 불꽃펀치였구나 <웃음> 자 도망갑니다 이거 던져주고 깔끔하게 경험치만 챙겨먹고 좀빠 불꽃펀치 그렇지 <웃음> 아 이게 바은위자목 아닐까요 여러분? 좋습니다 여기서 플레이어 드라이브 진입만 할 거예요 이제 진입 각만 볼 거예요 계속 자 왜냐 궁극기를 찍어야 되니까 플레이어 드라이브 <웃음> 야 이거 꿀 잡려라쟤네들 태양은 없애주고요 지옥을 경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뮤가. 어, 뭐또망가 어디 가니? 야, 너라핵펀지 플레이드라이브. 이거지. 나 들어갔다가? 지금 나이스! 잘 가라 얘들아. 우와. 이게 뭐야? 와. 이것이 리저웅인 것인가? 것인가? 아,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 위쪽에 또 저거 나오죠 저거기 전에 이것도 뺏어먹고 덕대껏 뺏어먹는 건 항상 행복하답니다 자 지금 저기 지금 대체 중이죠 이때 들어가서 붕기 터서 이런 식으로 적진형을 붕괴시켜버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어? 도망가야지 잠깐만 잠깐만 물판 아, 아 위쪽에 지금 애들 저거 하고 있으니까 위쪽 맞고 아래쪽은 거북이가 막아줄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나이스! 됐다! 오호 아 진짜 리자몽 궁극기 썼을 때 진짜 거의 최강이야! 와 진짜 뭐.. 이게 포켓몬이 없어! 아까처럼 무리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뮤 끊어주도록 할게요! 뮤 까불고 있거든? 핵판치 그렇지! 나 이런 식으로 뒤를 잘 잘라줘야 됩니다 리자몽으로 생각보다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 리자몽이에요 별건 없습니다 지니가만잘 보면 됩니다 자 나이스! 아주 좋아요! 뭐 하려고 그래? 어? 아무리 세다 한들, 리자몽한테는 못 이기지. 자, 이제, 백구자가 나오기까지 한 20초 남았는데, 이때, 궁극기를 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도망가! 어어어어어나 여기있다. 여기있고, 여기있고. 야, 그러지? 야, 잠깐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이거 내 탓이야. 야, 안 돼. 이거 다 죽여.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아니야. 이런 거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다끝내야 돼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피하고 핵펀치! 야, 이 자식아! 플레이어 드라이브! 핵펀치! 오, 질감으로안 되지! 이 리자몽의 무서움을 보았느냐. 그래도 무용 어? 인거는 엄청 생겼다고 이 정도면 드래곤이라고 그럼 전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킬 1 어시고요. 대량은... 3가지... 딜리... 아니 심지어 개구락지를 만들어 놓네 흔적은 10. 2 1. 10. 어시고요. 자, 지량은9 5 0 0 아주 나쁘지 않았죠? 자, 이번에 플레이 해번 리자몽 뭐 예전에도 리자몽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만 다른 포켓몬에 비해서 솔직히 고를 이유는 없었는데 이번 맵에서 어디서든 뒤쳐지지 않는 포켓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확실한 건 3단계 진화형 포켓몬들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레벨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